글쎄요 이 뭐야? 어머, 오징어다. 어 오징어. 어째... 머왜 일이야? 그 눈이 있잖아. 이봐. 살았어. 그래 살아서이기도 있네. 어머 어머 어머, 어머, 어머 웬 일이야? 와 너무 아, 많아. 엄청 많네. 어, 너무 많아. 아 그래요? 요 이놈은 조금 빳빳하다 제정신이 빠짝빳짝 들었나봐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는데 다 살았어요? 아 지금 저 시바리가 없어 그랬구나 야 이놈도 진짜 한치 앞도 못 보겠네 살던지 죽을던지 너무 많아